어, 안되면 계속 보세요 광고도 좀 보시고 자 윗머리 뒤쪽에는 윗머리 라인의 가위라인 양쪽 사이드 여기 우리가 잡아 놓은 거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서 라인을 잡지만 잡. 때 여기를 약간 가이드라인을 잡때위쪽의 라인을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서 잘라서 내려오게 되면 어 같이 약간 댄디하게 약간 높은 상고, 그렇죠. 높은 상고도 되고 댄디한 스타일로 좀 높게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위부터, 위부터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위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밑에 라인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두상의 여기 뒤쪽 밑에가 너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, 목이. 그죠? 그래서 밑에 부분도 6mm를 끼셔서 아까 옆에 자른, 커트한 것처럼 똑같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이렇게 올려서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쪽으로 잘 올려주시면 될 같아요. 잘 보세요, 이제부터. 자, 조금 빨리, 좀더 빨리 자르겠습니다.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살살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라인이 아주 좋을 거예요 손에 힘을 많이 빼주세요 그래야 커트할 때안 힘들어요 그거 연습 많이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석수를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, 손님들이 좀 오셔서 우리 이제 초보명사분들은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배우시고 어, 마무리 들어가서 어,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서 어, 안되면 계속 보세요 광고도 좀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댄디형으로 어, 잘라드리는 거예요. 자, 오늘 어떻게 잘 배우셨나요? 깔끔하게 잘 잘랐네요. 초보명사, 자, 많이들 잘 보시고 어, 오늘 자른 거 잊지 마시고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초보명사, 화이팅! 블랙형. <웃음> 구독. 구독, 구독, 구독. 좋아요, 좋아요, 알림설정, 꾹! <웃음>